강아지 필수 영양제 오메가3 비음내 없는 프리체형의 눈빛, 인텔, 그리고 염증 반응 을발효 시켜 영 역체. 跟它一走 더블 액션 강아지 오메가3 영양 간식 추천드려요